I see. If I don't know you, I cannot c your f r i e n d e r a Next! Why is where, where t h y o u I b m so lucky because I have the boyfriend that's, uh, looking like, uh, the idol star. h m s h y h Oh. a h a t the a p o t t h a s o South and h e we p e t e 이는 귀여워서 그거 p r e s n 진짜 e x d to the flower a r so e o l my b o y e d u r a t i n t e s s e e k e 맞아 그 so s how can you tell me t h r k e the korean style i love my floral style 귀엽다 <웃음> <cute, yeah>? 맞아 뻐 <웃음> Like 아, 리다 해. 하. 퍼펙션. 케이 포리 아, 맞다. Okay, 됐다. 와. 오, 아, 다 <웃음> <웃음> 여기 있어 로즈. Take a picture.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무서운 해건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어, 우리 어, 로스 로스 사진 찍고예요 어, 어떡해요? 우리는 spend 30 minutes in the subway and now we get here. <웃음> 제위 하다 받기 고받그어카열 아, 그코 네、 하나? 아, 렇구나나 진짜 화보네. 가자. 코 어, 코끼리. <웃음> 플라스틱 코끼리. <웃음> 아 <목소리> u <목소리> <목소리> 아, 코끼리, 어 진짜. 하지만 <웃음> 귀엽구만. 와, 이렇게, 어 진짜 재밌다. 와. 그리고, 날씨, 좋아요. I think the t w minutes. y o t t m i t t t of i t t o t t e b of t t t o t e i t e t o i t of l i t of t e o r t h e bit <웃음> 야, 가자. 자기야. <웃음> 어, 구포슨. <웃음> 야, 가. w 아, h 오, 예뻐, 진짜. 와. <웃음> 이 딩당 만 원. 그럼 사람 많다. 진짜 커피, expensive. 어, 이 딩당 천 원. 그럼 여기다, 백장고도 계속 가 거예요. 아니, 차 해야 돼요. 이 딩당 아마, 아마, 백, <웃음> 뭐, 뭐, 컴? 백만 원? I think t h e two and 3 d o think a o u t t h 3. 결제. 안녕 바로 두 분이 대표 안하신분헤이 여러분, 헤. <웃음> 러분여러 <웃음> <Hey. 웃음> <가자, 빨리. 웃음> <웃음> 그 아저씨의첫 like. 아, 뭐야, 빨리 아. 여기가 이제 그로즈 테마가든. 오케이. Okay, 다음에 우리 어떻게 알았어? 동영상인 거. 아이 e If I don't know you, I c a n n 진짜 귀여워 네, 귀여워 안귀여워 아, 귀엽다 <웃음> 여 <여우네>, 귀여워 <샌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